안녕하세요. 저번 중국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대부분 분양이 다 되었고 일부 미분양, 소위 말해서 자녀세대 20가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20가구 자체도 대부분 로얄청으로 빼놓은 매물이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 저층중층고층 로얄청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은 뭐 저청이든 로얄청이든 일부 금액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은 저번 같은 경우는 로얄청으로 대부분 금액이 동일했지만 은 이번 케이스는 저청, 중청, 상청, 로얄청으로 금액이 일부 틀릴 수 있고 선택의 폭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로얄청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층과 로얄층 소위 말해서 아파트 건축이 다 되고 나서 매매가 되는 갭 차이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적게는 2, 3천 4, 5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로얄층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번 케이스는 실제 오리지널 로얄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갭 차이도 있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정회원 위주로 그리고 기존의 중구 아파트를 구입했고 다시 한번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다 만나서 대부분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로얄청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나 왔던 분들 마찬가지 장기간 회원으로 계시는 정회원분들 위주로 로얄청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양이 50%뿐이 되지 않았고 현재 나머지 70에서 80%의 분양률을 만들어야 아파트 자체에 좋지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소위 말해서 분양되는 아파트 70% 80% 정도가 넘어야 소위 말해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아파트가 부도가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일부 브랜드의 천 세대 정도에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브랜드든 아니면 대기업에서 건축을 짓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분양 자체가 7,80%가 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또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뭐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아파트만 아니라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아파트가 7 8 0가 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도가 난다고 하죠. 그런데 일군 브랜드가 부도가 날까요? 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신데 일군 브랜드가 부도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7,80%를 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파트가 건축되는데 좀 늦어지는 사례들도 발생이 되고 실제 분양이 안 돼서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일군 브랜드 아파트가 구입을 해서 다시 건축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례들도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왜? 대부분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정말 뭐 일군 세대에 아니면 대기업에서 미분양 남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그 아파트를 다시 한번 할인해서 재판매하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아파트들, 관계자들이 연락이 오거나, 그리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마찬가지 계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지만은, 산 좋고 물 좋고, 수송구다 남구다, 중구다, 동구다, 북구다, 내가 맞는 위치에 딱 구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2, 3년 전부터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연락을 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뭐 시행사나 아니면 아파트 쪽의 관계자들, 대표나 어느 정도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 소스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아파트, 미분양 할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생긴다는 100% 장담은할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기존에 뭐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00% 오픈해서 진행할 수도 없고 불과 저번 같은 경우 중구의 아파트 일부 얘기가 돌면서 일부 제가 중간에 수도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최초 저온차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말이 새어 나가면 회사 쪽에서 제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른 미분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뭐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단지 부동산은 모든 게 서류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업유동화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에 옵션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마진이 얼마 들어갔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거기서 70% 이상이 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도 날 일은 없다. 그 자체가 1군 브랜드든 2군 브랜드든 사실 7 8 0가 되지 않으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서류적으로 확인을 명확하게 해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많은 회원분들이 미분양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좋은 게 없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미분양이죠. 저번하고는 틀리게 로얄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층, 중층, 상층.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도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아파트가 매매가 되면 은 판매되는 금액의 저층과 로얄층 갭 차이는 많게는 1억에서 적게는 몇천만원짜리, 몇층까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그 금액이 얼만지도 확인이 될 것이고 해봐야 제 생각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원래 뭐 저청, 중청, 상승, 로얄청을 갭 차이를 준 것은 분양회사에서 마진을 더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해놨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미분양 할인 판매 같은 경우는 운때와 상황만 잘 만들어진다면 저번하고 동일하게 금액은 뭐 저청이든 중청이든 똑같아 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정회원으로 올해 가입을 하신 분들 위주로 로얄청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또 생각이 되고 나는 로얄청 아니면 안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기존에 먼저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6억의 분양을 받았던 4억의 분양을 받았던 거기서 40% 이상 할인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점점 욕심이 계속해서 과학이 발생되는 사례들도 있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지만은 없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욕심들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올해 이 분야 할인 판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은 들어갈 것이고 물론 동구, 중구, 뭐 남구, 북구 동네별로 다양하게 나오면 내가 찾는 곳이 서구든 동구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가 오픈되어서 뭐 동구에 수성구에 뭐 좋은 위치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일군 브랜드 현재 분양되는 달수구의 아파트는 천세대 가까운 아파트로 1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일부, 일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있을 수 있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녹음을 해서 다시 그런 빌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분양 판매를 하지 않았느냐 나는 계약 취소를 하겠다 그렇게 꼬투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아직까지는 얘기는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정말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면 구입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인원수 체크를 하는 것이고 진행이 되게 되면 은 그분의 매수 의향서를 받아서 주민번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회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다가 안하는 사례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뿌락지들이 중간에 끼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다해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해 주시고 현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가 한 100명 정도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 100명 정도 약 200명 정도를 확보해야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실제 미분양은 중도금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할인 판매를 한다. 그러면 50% 할인을 받는다. 그럼 2억 5천이겠죠. 2억 5천에 70% 정도를 먼저 현금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잔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아서 계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미분양 할인 판매와 맞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1억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뭐 예를 들어서 40% 할인, 할인을 한다. 그럼 6천만 원이겠죠.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계약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천만 원이 잔금 대출로 정리가 되든 아니면 6천만 원 중에 4천 5백만 원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1천 5백만 원을 잔금으로 처리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미분양 할인 판매는 중도금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비밀 루설 금지 조항의 계약서 자체를 첨부하기 때문에 중공이 다 되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다시 뭐 판매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중공 중간에 전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누설금지조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오픈을 해서 부동산에 내놓는다는 자체는 서류하고 맞지가 않죠.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다시 한번 소문이 나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분양되는 아파트처럼 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전매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아파트와 아니면 분양되는 아파트와 맞지 않다. 모든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누설금지 조항에 서류를 첨부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 있거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개별적으로 얘기해 드리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많고 많고 하다 보니까 배원 방에서 일부 언급을 좀 하다가 오리지널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다 만나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